안녕하세요 프로혁신을잡스입니다 어, 머리가 되게 산발이네요 네. 어,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는데 제가 갑자기 1일 영상을 중단하고 4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두번 정도 영상이 올라간다고 했었는데 이수팔투와 그리고 월말에 제가 무엇을 했느냐 에 대한 영상 두개만 3월달까지만 올라가고 4월달부터 정규 컨텐츠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팔투 바로 시작하실까요? 오늘이 12월 9일인데 어 10일날 안찍는 이유는 1 0일인 내일이 일요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저번엔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 명료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첫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제약품인데 어, 결론적으로 손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고 들어갔었는데 올라갈 여지가 있겠거니 하고 들어갔었는데 어, 떨어질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올라가서 약간 배가 아팠지만 제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담을 멀티미디어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은 담을 멀티미디어는 저희가 테마주라고 안철수 관련주예요 안철수 관련주라고 하면은 주식 하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안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요. 주식을 하면은 코로나 관련주, 마스크 관련주, 대선 관련주, 총선 관련주 등 여러가지 테마주가 존재하는데요. 네이버에 그냥 테마주만 치면 은좀 많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담을 멀티미디어에서 또 수익을 봤었고, 세 번째 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은정리하지 않겠습니다. 이 종목은 제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종목은 공개하지 않고 이 수익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덱스 WTI 원유선물 이게 이제 텍사스유 펀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작년 초에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30%까지 갔다고 그랬나요? 어잘 기억이 안 나네. 무튼 어, 엄청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원유 관련된 펀드가 많이 하락이 되어 있었는데요. 지금은 점점 반등하고 있어요. 제가 물론 돈이 있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은 원유펀드나 저점을 찍은 종목을 찾아서 기다리면서 제가 다른 것을 할 텐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좀 거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너무 힘들어요 역시 펀드라는 게 빨리 오르지 않습니다 천원만 수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한달 동안 네 종목을 거래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네 종목을 거래를 할때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종목이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하고 어,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입을 하는데 웬만하면 은 중기투자나 장기투자가 정말 올바른 답입니다. 물론 또 중기투자나 장기투자도 무분별한 중기투자와 장기투자는 안되고 거기에 대한 공부 필요합니다. 어, 스파이트는 여기까지만 하고요.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제가 한 달에 두번 촬영을 하는데 어, 정말 저는 지금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던져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제가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억누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되게 추웠고 그렇기 때문에 더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지금 코로나가 또천명 이하로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어 아주 센스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